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전고입니다 오늘 도 이렇게 정규 리뷰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번에 리뷰할 게임은 그 유명한 소설 드래곤라자의 ip 게임 드래곤라자 앱 입니다 학창시절이나 혹시 지금 학생이신 분들은 지나다니다가 이런 소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소설은 1998년도 이영도 소설가의 첫 작품이자 한국 판타지 소설의 교과서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후대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엄청난 히트작이기도 합니다 뭐 사실 양산게임 양산게임긴 하지만 메탈킴님이 저에게 하도 추천해주시길래 한번 해보았습니다. 먼저 살펴봐야 할건 스토리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그 소설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데 그나마 판타지 소설들을 많이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게임들은 레벨업하는 일이라 바쁜데 스토리 읽는 맛이 쏠쏠하더군요. 원작 소설이 판타지 소설의 교과서라고 불릴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터라 간만에 스토리다운 스토리를 읽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스토리 외에도 그냥 뭐 평범한 뭐 레이드, 던전, 채굴광산 등인데 소소하게 남이 채굴하고 있는 아이템을 약탈해가는 악랄한 맛이 있더군요. 그리고 나머지 콘텐츠들은 그저 그랬지만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받는 투기장입니다. 드래곤라자에서는 기본적으로 전투엔 구르기와 방어가 존재하는데요. 이맛 하나로 다양하게 콤보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동전투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하위권에서만 사용하고 상위권에 올라오시면 현란한 컨트롤을 구사하는 친구들에게 그냥 발리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마치 던파의 결투장을 하는 듯이 탈탈 털리는 내 자신을 보게 되죠. 본인들도 전투 시스템을 잘 만들었다는 걸 자각하고 있는지 이미 많은 콘텐츠들에 전투가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대망의 콘텐츠 길드전인데요. 처음에 길드전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땅 까먹기라고 해서 뭔가 했는데 딱 경험하는 순간 어이가 탁 하고 막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진짜 땅 까먹기에요. 잠시만요. 이걸 웃어야하나 울어야하나 정말 어이없게 재미있어 보이더군요 실제로 해본 바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뭔가 길드전이라고 해서 토너먼트를 생각했는데 틀을 깨는 엄청나게 나와버려서 당황한 것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게임은 모바일은 거기서 거기라는 틀을 조금이나마 깨게 해준 게임이고 어이없는 신선한 길드전으로 저에게 신박함과 큰 웃음을 준 게임입니다 뭐 가끔 원작과 비교했을 때 아쉬운 스토리 전개와 게임의 재화가 넘쳐나도록 많다는 정도의 단점을 찾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길드전을 저와 함께 하실 분도 찾고 있습니다. 리뷰와 함께, 리뷰와 함께 설치하시고, 친추주세요. 제 닉네임으로. 여하튼, 제 점수는 3.0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무대곤아자였습니다